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할 때 파일 열기 보안 경고창이 뜨면서 게시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묻는 창이 열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알수 없는 게시자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안에 서명 정보가 없을 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영역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런 보안 경고창이 뜨곤 합니다. 대부분 윈도우1 0을 사용하실 텐데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없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로고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열립니다. 참고로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는 윈도우1 0홈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프로 버전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설치하는 게 귀찮은 분들은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띄운 다음에 좌측에 있는 사용자 구성에서 관리 템플릿 목록을 펼친 다음 윈도우즈 구성 요소에서 첨부 파일 관리자 폴더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설정 목록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보통 위험 수준 파일 형식의 포함 목록이라고 되어있는 게 있죠. 해당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사용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옵션에 보통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자주 사용되는 확장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를 종료하면 끝난 겁니다.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윈도우 10 홈을 사용하는 분들은 윈도우 메모장을 실행한 다음에 다음의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된 메모장 파일에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F1을 누른 다음에 뒤에 있는 확장자 TXT를 REG로 바꾼 다 변경을 하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스크립트 파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편집기 창이 열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앞서 입력했던 명령어, 즉 로컬그룹 정책 편집기에서 적용했던 그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